나이스, 아. 됐다. 캐디님, 저쪽에 있는 하얀색 공은 아니, 공은 아니겠죠? 오잘 갔다. 오, 오 좋다. 샤, 나이스. 샤. 샤. 샤, 나이스. 아다 제대로 맞다. 와 좋다. 오잘 친다. 남이 집가지오 남이 집을 가도 집으로 가봅니다. 오 나이스. 이야. 굿샷. 야 오늘도 쉬고, 오늘도 쉬다 오늘도 쉬다 오늘도 쉬고, 튀었다아튀었늘도 쉬고, 오 와. 와. 쉬고, 오늘도 오늘오다 나이스 아, 너무 왼쪽으로 갔다 됐다 됐다 와, 오 좋다 너무 간거 아이가? 오샷이게잘 어, 맞다 네. 야뭐 혼자서 만공잘 치면 뭐 어쩐단 말이고 쟤는 안정적이야 오샷 진짜 오른쪽으로 딱 치네 오아야샷 어, 굿샷! 손이 어, 좋다 이야 <웃음> 공또 어, 빠르다 야이장 더럽게 <웃음> 잡았었네 좋다 나이스! 먹을게요먹었데어 아 <웃음> 퍼트 수가 굿샷! 잘쳤다잘쳤다 <웃음> 어. 어? 이거 <웃음> 어. 와 따야. 뻥커. 왔와 따야, 뻥커. 나란히. 우와. 굿샷! 잘맞았다 이거. 와와 상자 긴장해야겠는데? <웃음> 아니, 내건 있나? 있기는. 겁나 잘 찼다. 굿샷! 잘 찼네. 오, 좋다. 굿야 와, 오늘 드라이브 오. 좋다. 잘 찼다. 소리 좋고. 아구굿야 소리가 억수로 왔는데, 어디 갔나 본데? 넘어간다, 넘어간다, 넘어간다. <웃음> 와, 아이고 시키는데도 공도 잘 치고야. 샤, 오, 아이고, 샤.